안녕하세요. 민주학교 황상호입니다. 오늘도 캘리포니아 주민들께서 꼭 알아야 할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택 소식인데요. 밀린 임대료와 받지 못한 그 임대료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그 임차인, 집주인 모두 많으신데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주 주 캘리포니아 주의회 상하원에서 주요한 법률이 통과됐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꼭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많은 분들이 알수 있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릴게요. 먼저 세입자 구제법인 AB3099 테넌트 릴리 팩트가 다시 통과됐는데요. 기존 1월 말이었던 그 퇴거 유예 기간이 최대 잠정적으로 일단은 6월 30일까지 퇴거가 유예됐습니다. 조금 더 안심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됐다고 볼수 있는 거죠. 또더 중요한 것은 그 캘리포니아 주 렌탈 어시스턴스 프로그램이 신설됐습니다. 총그 연방지원금 26억 달러를 캘리포니아 주가 운영을 하는데요.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받은 그 세입자라든지 그 집주인에게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중요한 소식은요. 밀린 그 세입자의 렌트비를 정부가 상환해 주겠다고 합니다. 최대 1년간인데요. 지난해 4월부터 오는 3월 사이 최대 1년간 대상자에게 렌트비를 상환해 주겠다. 또는 향후 그 오는 4월부터 6월 사이 최대 3개월 동안 또 렌트비를 상환해 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중간소득 80% 미만인 가구인데요. 주 타겟은 그 중간소득의 50% 미만인 가구고 또 가구 구성원 중에서 90일 최소 90일간 실업을 당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 경우가 제일 메인 타겟입니다 그러면 그 LA 카운티의 경우 중간소득이 AMI, AMI라는 중간소득이요 4인 가족 사인 가족 기준은 77,300달러입니다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의 경우 중간소득이 4인 가족 기준 10만 3천 달러입니다 자기가 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인데요 해당 그 숫자를 제가 그 유튜브 디스크립션 안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다운받아 가지고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이번 프로그램이 반가운 것은요 그리고 세입자 와 뿐만 아니라 집주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데요 어떤 방식이냐면 집주인의, 집주인이 밀린 집값의 20%를 면제해주면 정부가 나머지 80%를 지급해 주겠다는 겁니다 또 만약에 그 집주인이 세입자 프로그램 참여를 거부하면 그냥 밀린집집의의5를정정부집집주인에주주다다는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세입자가 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 돈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하고 하,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의하0 0계 없이 동의하지 않는다면그 정부가 밀0 집값의 2 5 0 0 0 0 0 0 0 0 0 0 0 0 0 0입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그 향후 렌트비의 25%를 정부가 지급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렌트 세입자가 렌털 프로그램을 받을 자격이 있는데도 집주인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말할 경우에 법정에서 이 밀린 집값을 줄여주도록 하겠다라고 법원을 이용해서라도 줄여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세입자 재정보조 프로그램인데요. 세입자가 그 밀린 집값의 특정다를 선택해가지고 이쪽에 있는 밀린 집값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미, 밀린 집값에 대한 연체료를 집주인이 부과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미, 집, 밀린 집값에 대해서 집주인이 연체료를 부과할 수 없고요. 또 집주인이 오는 6월 30일까지 집을 매각하거나 밀린 집값을 받기 위해서 뭐 채권 서비스 추신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 세입자를 압박하는 일도 그 모라토리엄 일시 중단됩니다. 또 세입자가 그 렌탈 어시스턴스 프로그램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경우에는 더 강력한데요. 집주인이 이 경우에도 집을 매각할 수 없고 채권 추심 서비스를 이용해서 세입자를 압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또 일시중지가 아니라요. 금지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정해진 기간도 없습니다. 또 2021년 7월 1일까지 밀린 집값을 받기 위한 법적 행동이 금지되어 있고요. 또 집주인은 그 렌탈 보조 프로그램을 받을 자격 이 있는 세입자와 호의적인 협력 태도를 유지해야 집주인이 밀린 집값을 상환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법원이 렌트비 사건에 대해서 변호사 비용을 그 한, 한도를 정하겠다라고 해서 변호사비 때문에 허덕이는 경우는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그 주택 공급자가 코비드-19 때문에 밀린 집값을 집값 기록을 이유로 새로운 그 주거 계약을 할때 불이익을 받지 못하도록,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요 하우징이즈키라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그 서비스가 이루어질 건데요 아직 신청은 그 지금 이 시점에서는 신청 번을 받고 있지는 않은데 계속 이 사이트를 중심으로 업데이트 될, 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우징이즈키라는 웹사이트를 꼭그 찾아보시고요. 계속 그 업데이트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